오늘 아유리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어린이집에를 못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있어요 오늘은 좀 습기가 많은가봐요 머리가 빨리 태우고 잘 해보겠습니다. 검은 콩. 이런 비주얼이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넣는답니다. 방금 택배 풀러보는 그 뭐냐 아, 언박싱 영상 방금 찍었거든요 언박싱 영상 제가 올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네 아루라 맘마 먹을까요? 아 알루 맘마 줄까요? 제가 언박싱 <웃음> 택배 풀러보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수평거치대라는 제품으로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찍고 있는 거예요 꼭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죠 꼭 사세요 가격도 엄청 싸요 15,000원인가 만6 0 0 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은 우리 아유리 계란후라이 해가지고 밥을 먹여요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 <웃음> 아유라 잘 먹네. 뽀로로 볼 거예요? 아니요. 뭐야? 저거 초콜렛. 아유라 약 먹을까요? 너무 예쁘다 응 예쁘지? 예뻐 와. 예쁘다 좋다 그치?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좋죠? 찾았어. 놀이터 가볼까요? 네. 아유린 대답도 그렇게 예쁘게 잘하네요. 새 소리가 좋다. 그렇지? 까까했어. 그래야 돼 알았죠? 여기서 내릴까요? 아유리 여기 내려줄까요? 이건 놀이터에 아무도 없네. 놀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숲 속에 있는 놀이터요 이거 샀거든요 이것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키가 좀 작아서 잘안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보는 용인 것 같아 찍는 용이 아니고 여기다 끼워서 슈쩍 뭐라고? 응가, 응가. 이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옆으로 안 돼요. 그래서 고릴라가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하지? 바람? 응? 바람 들지? 졸려? 거기도 나비 있다고? 나 진짜? 응. 나비야. 나비가. 응. 나비 뭐야? 응. 비가 엄청 많아 Can you see? Can you see them? Wee. Wee. Wee. Wee. 다 e e Wee. w e 아유라 여기 꽃좀 봐. 너무 예쁘다. 여기 나비 아기 나비인가 봐. 엄청 쪼그매 아유리 좀 볼까? 손으로 이렇게 해 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응, 귀여워. 짹짹짹이. 응? 네. 응. 이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 눈보셔이거 할까? 괜찮아, 이거 힘이 필요하다. 눈에 착 뜨를 때 말이야. 아, 여기 그 다음에, 시장꽃이 편데 예쁘다 돌담길을 따라서 좋다. 자연의 소리네. 반대로 열어보자. 얼른 가자고 가보자 여기 벽에 이게 뭐야 아유라 담쟁이가 담쟁이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너무 예쁘다 아유이랑 같이 이렇게 단들이 조용하게 시간 보내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욕심만 너무 챙기지 말고 이렇게 가끔씩은 쉬고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놀이터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보면서 같이 이렇게 걷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기라서 그리고 아파서 유모차에 타고 있는데 안 아플 때는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꽃구경, 나무 구경 하면서 그냥 동네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저희 이렇게 다니는 것도 너무 좋다. 아유라 좋아요? 잠들었나? 우리 아유리 잠들었나 볼게요. 음, 졸리구나. 눈을 비비고 있어요. 우리 아유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졸려요? 어 졸리대요. 알았어요. 자요. 졸려가지고 조금 띵띵거려요. 애기들은 졸리면 어, 짜증이 나나봐요. 조용히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오늘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물풀의 마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이름이 물풀의 마을이에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아파트 그 단지 단지 가운데로 탄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는 한 꼭대기라서 산만 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 아이들 또 잠이 될것 같아요. 바쁘게 막어린집 보내고 바쁘게 막. 집다가어리 아기 어~ 여기 돌담길이지? 오이 이 돌은 현무암이래 여기 돌이터 옆에 여기 화단이 너무 예뻐요 꽃이 내가 상자를 놓고 왔네